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 배울 동작은 노컴플라이 알리입니다 노컴플라이는 보드를 접지 않고 한 발을 땅에 디드면서 하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노컴플라이 알리는 앞발의 역할을 뒷발의 허벅지로 이용하는 겁니다 뒷발 허벅지를 이용해서 노즈를 밀어주는 건데요 보드 위에 올라섰을 때 발을 떼면 보드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 튕구게 되죠 그럼, 튕구면서 허벅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드에. 이렇게 되고 허벅지로 이걸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허벅지로 보드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테일이 뜹니다. 그러고, 착지하면 됩니다. 자, 요런 느낌이에요. 노컴플라이 알리를 하기 위해서는 뒷발 팝이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뒷발 자세는 사실 알리 자세여도 되고 어, 발이 튀어나도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보드를 정확하게 칠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드를 밟아서는 안되고 튕궈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손이 허벅지 역할을 하도록 해 볼게요 튕궈서 이거를 허벅지로 튕굴 때 아래로 튕구는 것이 아니라 노즈가 허벅지에 닿게끔 보드를 살짝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보드를 살짝 뒤로 밀어준다는 그 느낌을 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연습하냐면 노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같은 걸 보면 앞발 자세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빼기 쉬운 곳에 앞발을 놓습니다 저는 살짝 빼고 나요 앞발을 뒷발은 테일에 놓는 거죠 처음에는 튕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앉았다가 발을 빼면서 튕구기. 감을 잡는다 생각하고 튕구는 연습만 하세요. 잘못 튕구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튕구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 제자리에서 아까 보여드린 이 동작을 연습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되면 그 위에 올라타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보드 위에 올라 타면 됩니다 또 컴플라이 알리를 연습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아 뒷발 허벅지를 이용해서 노즐를 이렇게 건드려 준다고 했는데 이때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면 큰일 나요 무릎이 돌아가면 무릎으로 이 데크에 니킥을 하는거죠 니킥 그럼 진짜 아프겠죠 이게 돌아가면 안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해서 허벅지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기술 아,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기술 있으면 그것도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